디스플레이텍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 전기차 충전 서비스에 현대차 그룹이 180억원 규모를 추가로 투자한다는 소식입니다. 디스플레이텍은 한국 전기차 충전 서비스에 지분 17.44%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니크와 JN케이터입니다. 수소차 관련주로 지라시 올라왔고 유니크는 고가 13%, JN케이터는 고가 4%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계기로 수소, 반도체, 친환경 분야 미국 글로벌 기업 6개 사의 19억 달러 국내 투자를 유치했다고 합니다. 한화로 약 2조 5천억 원 규모라고 하네요. 이번 투자 신고의 주요 내용은 수소, 반도체, 탄소중립 분야의 글로벌 기업이 각각 청정수소, 반도체 및 반도체 장비 부품, 폐플라스틱 재활용 생산 시설과 친환경 초고온 물류망 시설을 한국에 구축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방미의 미국 수소에너지 기업으로부터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면서 청정수소 생태계 조성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탄소중립 청사진의 밑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특히 투자를 결정한 업체가 모두 그린 수소에 방점을 두고 있어서 미국 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규제에도 돌파구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네요 다음, 세아 메카닉스입니다 LG엔솔 2차전지 관련주로 찌라시 올라왔고 고가는 2%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일본 도요타와의 미국 내 전기차 배터리 공급 등의 계획을 조만간 확정한다고 합니다 또 다른 일본 완성차 업체인 혼다와는 이미 합작사를 설립했고 이를 통해서 빠르게 성장하는 북미 전기차 시장 공략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세아 메카닉스는 LG 에너지 솔루션과 전기자동차용 배터리 부품 공급 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고 LG 엔솔 관련주로 분류됩니다. 다음 강원 에너지는 리튬 관련으로 지라시올라왔고 고가는 2%입니다. 삼성 SDI가 리튬 배터리를 미국 특허 본격 준비 중이라는 소식에 지라시올라왔습니다. 최근 강원에너지 자회사인 강원이 솔루션의 리튬이 삼성 SDI의 샘플 테스트를 통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소식이 부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린비엔지입니다. 플라스틱 관련으로 지라시올라왔고 고가는 6%입니다. 수소, 반도체, 친환경 분야를 다루는 미국 6개 첨단 기업이 한국의 대규모 투자를 결정했고, 친환경 분야에선 폐플라스틱 재활용 생산시설에도 투자한다고 합니다. 다음, 더구전자입니다. 오늘 고가는 7%네요. 애플은 인공지능 기반 건강 코칭 서비스와 감정 추적을 위한 신기술을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이 소식에 더구전자가 핸드폰 카메라 모듈에 장착되는 부품을 생산하고 있고, 애플이 선정한 협력사로 등록되어 있다는 점이 부각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모아 데이터입니다. 인공지능 데이터 관련으로 지라시 올랐고 고가는 6%입니다.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 허브의 인프라를 초거대 AI 활용 기술로 설정하고, 국내에서 네이버, SKT, KT, LG, 카카오 다섯 개 AI 관련 기업과 디지털 플랫폼 정부 프로젝트 참여 여부를 타진 중이라고 합니다. 이 소식에 최근 모아데이터가 정부가 초거대 AI에 4천억 원을 투자하는 등 AI 데이터를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한다는 소식에 상승했던 바가 부각되었습니다. 모아데이터는 2014년 설립되어서 국내 최초로 AI 기술을 활용한 이상탐지 및 예측솔루션 제품을 출시한 업체입니다. 다음 포스코 퓨처임입니다. 오늘 고가는 2%입니다. 포스코 퓨처엠이 엔지엔솔과 30조 규모의 전기차용 양극 소재 중장기 공급 계약 체결했다는 사실에 찌라시로 올라왔습니다. 다음 대성산업은 가스 관련주로 찌라시 올라왔고 오늘 고가 2%입니다. 유럽연합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에너지 가격 상승의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 천연가스 공동구매 작업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공동구매 참여 의사가 있는 업체들은 5월 초까지 플랫폼에 각자 가스 수요를 기입해야 한다고 하네요. 유럽연합 집행위에 따르면 첫 번째 계약은 6월쯤 체결되고 계약에 따른 배속은 6월 말에서 7월 초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망된다고 합니다. 다음 동화약품이고 오늘 고가는 10%입니다. 동화약품의 자회사 메디세이가 미국 FDA로부터 경추용 전방 금속판 임플란트 최종 허가 판매를 획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치는 디스크의 손상, 이탈로 인한 디스크 이상에 대한 수술적 치료에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농업 관련주 아세아텍입니다. 오늘 고가는 4%네요. 흑해 곡물협정 재연장을 두고 러시아와 유엔의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국제 곡물시장에 대한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번 공격으로 우크라이나가 흑해 곡물협정을 위반했고 협정의 재연장이 위태로워졌다고 경고했다고 합니다. 이 소식에 아세아텍이 국내 최초 다목적 농기계 업체인 점이 부각되었습니다. 다음 대유플러스입니다 전기차 충전기 관련으로 찌라시 올라왔고 오늘 고가는 8%네요 동전 주인이 주의하세요 SK그룹은 충전기 생산기업 SK시그넷과 북미 전기차 충전사업자 에버차지 등을 중심으로 현지 충전시장을 적극 공략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소식에 대유플러스가 SK시그넷의 제품 판매와 완속 충전기 생산과 유지보수 등에 대해 업무 협약을 맺고 충전사업을 본격화한다고 밝힌 바가 부각되었습니다 그리고 SK시그넷이 올해 매출 3,500억 원 그리고 25년에는 1조 원 목표를 세웠다고 합니다 해마다 매출 100% 성장을 달성한다는 방침이라고 하네요 다음 드론 관련주로 네온테크가 찌라시로 올라왔고 별 반응은 없었습니다 지난해 북한 무인기 침투 이후 군이 창설을 준비했던 드론작전사령부가 가동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합니다. 국방부는 26일 드론작전사령부 창설을 위한 드론작전사령부령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하네요. 이 소식으로 네온테크는 산업용 드론사업을 진행 중이라는 점이 부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료관련주 신송홀딩스입니다. 오늘 고가는 10%입니다. 우크라이나의 농산물 수입을 일방적으로 중단해서 논란을 빚고 있는 폴란드 등 다섯 개의 동유럽 국가에 대해 유럽연합이 밀, 옥수수 등 다섯 개의 농산물에 대해서만 일시 수입 중단을 허용하는 타협안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이 소식에 조비도 사료 관련주로 찌라시 올라왔고 오늘 고가는 3%네요. 다음으로는 히토르 관련주인 노바텍입니다. 오늘 별 반응은 없었습니다. 중국의 국영자원 개발업체들은 정부의 할당량 증가에 대응해서 희토류 금속 생산을 확대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노바텍은 신공장을 기반으로 중국 희토류 원재료 수출 규제에 대비하고 현지 영업을 강화할 계획이라는 최근 소식이 부각되면서 찌라시로 올라왔습니다. 다음 흥구석유입니다. 오늘 고가는 2%네요. 푸틴이 자국 내 해외 기업의 자산을 압류하는 일시통제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러시아 관영타스 통신에 따르면 이번 조치에 오른 대상은 러시아산 가스를 수입해서 판매하는 독일 가스 기업 유니퍼, 핀란드의 에너지 기업 포르툼 등두 개사라고 하네요. 여기까지 4월 26일 장중찌라시 정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